안녕하세요. 딥시다이버입니다 드디어 강철부대2에서 어, 실탄사격을 하게 됩니다.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제가 뭐? 사실은 오늘 본 예고편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어떤 미션을 하는지 또 어떤 팀이 먼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0.2배속으로 한 50번은 넘게 돌려봤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실탄사격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보니까 거의 실탄사격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영상을 같이 보실 건데 먼저 이 장면입니다. 지금 탄피가 나오고 있어요. 지금 교우 잡았는데 지금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여기서부터 총기를 장전합니다. 자,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. 자, 0.6배속으로 합니다. 탁! 지금 약간 어서 약간 얼음 푸시 지금 보이시죠? 탄환이 예, 총환이 보이실 겁니다. 탁! 한번더해 보겠습니다. 예, 딱 보입니다. 예, 네, 총구도 메탈이고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는 K5 비비탄총 에어소프트건 아카데미 과학에서 파는 8700원짜리 총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마루이라든지 진짜와 다름이 없을 만큼 디테일하게 만 총들이 있어요 탄피도 나고 이런 기종이 있는데 K5는 이렇게 디테일한 기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소리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펙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강철 부대에서 가짜 총을 가지고 진짜 총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짜치게 약간 구라을 섞어서 할까? 그러진 않은 것거든요. 같이 소리가 진짜 안 들려서 이펙트를 넣은 건 모르겠으나 가짜 총을 진짜 총으로 보이려고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, 이 장면. 네. 아, 제가 너무 빨랐네요. 잡아보겠습니다. 저, 보죠. 불꽃 나가고, 탄피 나오고 예. 근데 불꽃을 잡아야 되는데, 불꽃을 못 잡았어요. 자, 또 기회 어, 아, 보이시죠? 불꽃 잡혔습니다. 불꽃이 나갑니다. 예. 총국에서 불꽃 나가는 이 이펙트를 물론 입힐 수 있겠지만, 굳이 이런 찰나, 한 0.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찰나에 이걸 가짜 총을 진짜 총으로 보이려고 이 이펙트를 넣지 않을 거거든요. 한번더 잡으면 이제 탄피 딱 나간 장면 나옵니다. 아이 못 잡았네. 이자 탄피 빵 나가죠. 딱 나갑니다. 가스랑 불꽃 빵 나가고, 네, 탄피 딱 나온 장면. 자 탄피 빵 나가죠. 이 장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인데 가짜냐, 가짜가 아니냐, 진짜라는 소스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찰나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밖에도 지금 제가 둘러보서 면 재밌는 사건이라야 해 되나? 일단 좀.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44초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어떤 미션을 했고 SSU 고생 많으십니다 잘생긴 김건 님이신가?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어이, 겨울날 오우 사살 포세이 빨간색 감독님 네.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실탄 사격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반박시 이 말이 맞음